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오늘은 락투페이키를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락투페이키는 하프파이프나 쿼터파이프 같은 데서 뒤로 내려올 수 있는 가장 기초동작 중 하나입니다 외국에서 보면 은 락투페이키라고도 하고 락앤페이키라고도 하고 다양하게 부르는데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락투페이키는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해보면 굉장히 무섭고 한번 성공하기가 정신적으로 힘든 기술입니다 왜냐면 공면에 몸이 익숙해져 있지 않아서 그런데요 이 공면에 몸을 익숙해지게 만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락트페이지를할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몸의 기울기입니다 몸을 이 면에 맞춰서 기울일 줄 알아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면은 이렇게 기울어 있는데 몸은 이렇게 평평하게 서면은 어떻게 넘어지는지 아세요? 이 방향으로 넘어진다. 이렇게. 보통, 락투 페이키 할 때, 코핑에 앞바퀴를 걸고, 이렇게 나올 때, 보드는 날리고, 몸은 이쪽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여기가 찌거든요 여기. 여, 여기를 이렇게 찌어서, 무서워서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몸이 이렇게 넘어진다 했잖아요. 그 반대로 몸을 기울여야 돼요. 뒤로. 뒤로 만들고, 그대로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 이제이 감각을 모르시는 분들은 뒤로 기울면 이렇게 뒤로 넘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뒤로 넘어지는 경우는 걸고 뺄때 앞바퀴가 여기에 탁 걸릴 때 걸릴 때 뒤로 넘어져서 그런 경우는 있는데 앞바퀴가 빠졌을 때의 경우에 이렇게 딱 내려올 때는 뒤로 넘어진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여기에 걸리면 뒤로 넘어지고 안 걸리면 대부분 넘어질 때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여기에 박혀요 그래서 몸을 뒤로 기울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연습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프파이프에서 펌핑을 먼저 하시고요 몸의 기울기를 이 펌핑하면서 하프파이프에 몸을 기울이시야 알게 되겠죠 거기에 스해진 다음에 이 연습 방법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펌핑을 하면서 저 면에서 앞박퀴를 한번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익숙해지면 앞바퀴를 두번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저 코핑 위에 올리면 됩니다 간단한 연습방법이에요 그러고 뱅크에서도 아까 하프파이프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 뱅크 각져있는 부분에 여기 올라가서 앞바퀴를 올렸다가 뒤로 내려오는 연습을 하면 되는데요 하프파이프 보단 쉬워요 왜냐면 공면이 아니니까 대신에 중요한 건 여기서 앞바퀴를 들어서 올리고 들어서 뒤로 빼고 이거를 하실 줄 알면 됩니다 조금 조금씩 단계를 스스로 나눠서 하시면 돼요 올라가면서 앞바퀴 들고 딱 찍고 그냥 뒤로 내려오고 이게 잘 되면 딱 찍고 내려올 때도 뒤로 딱 찍고 내려오고 그렇게 연습해 보세요 이렇게 연습해보시고 잘 되시면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어... 키커 뱅크 키커에서 연습을 해봅시다 앞바퀴가 이렇게 넘어갔다가 뒤로 내려갈 때 몸을 기울이게 하는 거에 좀 익숙해지게 만들어 줄수 있는데요 저 뱅크에서 연습할 때는 몸이 뒤로 안 기울어도 어찌저찌 운동신경 좋은 분들은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저기서 성공했다고 해서 하프파이프나 커터파이프에서 바로 했다가 넘어지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뺄 때, 뒤로 내려갈 때, 몸 기울기가 기울어야 한다는 겁니다. 면에 맞춰서. 여기서 걸고 나서 뺄 때, 몸이 이렇게 되면은 이쪽으로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뺄 때, 이렇게 했다 뺄 때, 뒤로 기울여서 이렇게 빠져야 됩니다.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제가 금방 락트 페이지를 여기에서 할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심을 이용해서 뒤쪽에 중심을 주고 있어야 해요 이렇게 몸이 앞으로 넘어가면은 여기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몸이 앞으로 안 넘어가게 이렇게 뒤쪽에 놓고 여기 있으면 앞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떨어지죠 몸 중심을 뒤에 이렇게 몸을 뒤로 하는 거를 익숙해지게 만들면 금방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좌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보시고 잘 안되시는거나 궁금한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정말 안된다 싶으면 제 메일로 영상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영상을 활용해서 피드백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피드백영상은 알리뿐만이 아니고 샤빅, 킥클립, 힐클립, 뭐 팝샤빅 제가 할줄 아는 기술은 피드백이 가능하니까요 최대한 열심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